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그랑사가의 2월 10일 신규 추가된 이벤트 두 가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오르타가 추가되면서 인게임에서 할수 있는 이벤트가 두 가지가 생겼거든요. 오르타 기념 소환보상 이벤트와 스토리 이벤트, 이렇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자, 오르타 기념 소환보상 이벤트. 요거는 오르타 관련된 그랑웨폰, 그 다음에 아티팩트를 뽑게 되면은 무조건 여기 적혀있는 보상들을 받는 내용들입니다. 자 SR 그랑웨폰 1개 획득할 때 무료 다이아 1000개 그다음에 오르타의 SR 그랑웨폰 1개를 획득할 때 동방나들이 오르타 코스튬 무료 다이아 2000개 동방나들이 오르타 거는 이렇게 생겼고요 그 다음에 오르타의 SR 그랑웨폰 모두 획득하게 될 때는 비속성 캐릭터의 데미지 10% 증가하는 귀걸이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무료 다이아 1만개를 또 추가로 받게 되고요 아티팩트에서는 신규 SR 아티팩트 신규로 추가된 거 아무거나 획득하시면 은또 무료 다이아 500개를 받을 수 있고 신규 스와 아티팩트 1개를 획득할 때또 무료 다이아 1000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아쉽지만 얻는다고 바로바로 바로 이렇게 들어오는 게 아니고 보상은 2월 3주차 점검 시에 일괄 지급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다음주 점검할 때 여기 획득한 다이아들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이 SR 웨폰과 이 SR 웨폰 1개 이거 한 개씩은 무조건 누구나 받을 수가 있죠 기존에 계속 하셨던 분들은 금방 받을 수 있는데 뉴비분들은 조금 힘드실 겁니다 기존에 계속 하셨던 유저분들은 잠재능력, 오르카의 잠재능력 오른쪽에 SR그랑메폰 위쪽으로 쭉 가시면 은 SSR그랑메폰 이렇게 한 개를 받을 수 있거든요 잠재 노드 찍는 이 재료까지 다 쉽게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기존에 꾸준히 하셨던 유저들은 이 이벤트 무조건 다 참여 가능하고요 이제, 어려운 거는, 이, sr, 그랑이 모두 획득하는 거, 요게 좀 어렵고, 이, 뽑기 하다 보면은, 신규 아티팩트들, 신규 sr 아티팩트. 야, 이게 무기는, 딱 알아보기 편한데, 이 아티팩트, 어떤 게 신규 추가됐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ssr 등급에서는, 바로, 광희의 심판자. 요게 새롭게 추가된 sr 아티팩트구요. 저도 오늘 뽑기 하다가, 바로 한 개가 떠서, 이렇게 획득을 하게 되었네요. 비속성 캐릭터에, 전용 공격력 증가입니다. 오르타가 장착했을 때 올라가는 데미지고요. 그다음 s r 아티팩트 중에서는 영광의 문 이것도 비속성 전용 캐릭터 데미지 증가인데 요건 이제 아까 위에 SSR 등급의 하위 버전이죠. 하위 버전으로 이렇게 하나 또 획득할 수 있고요. 그리고 바로 나그네 무사 요거는 지금 이벤트로만 얻을 수 있는 한정 아티팩트입니다. 이벤트 끝나고 나중에 또 뽑기로 나오게 될지도 모르겠는데. 일단은 이벤트로만 얻을 수 있습니다. 효과는 빛속성 캐릭터의 데미지가 증가하고 크리티컬도 같이 증가하게 됩니다. 어 극초월 다 했을 경우는 어, 이렇게 효과를 받게 되고요. 하지만 아티팩트 라인에는 이 패시브 효과 중복으로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어, 상위 등급의 이 아티팩트가 있으신 분들은 굳이 이나그네 무사 착용할 필요가 없다고 어,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알등급에서는 이 천사의 날개 똑같이 빛속성 캐릭터 공격력 그 다음에 악령의 지팡이 또 빛속수원 캐릭터 공격력 증가하는 대신에 방어력 감소하는 뭐 그런 웹폰입니다 굉장히 안쓰는 아티팩트 중에 하나죠 자그 다음 이벤트는 바로 이 스토리 이벤트 이 스토리 이벤트는 여기서 바로가기 누르셔서 이렇게 볼 수도 있고요 메뉴에서 월드맵 강림전 옆에 스토리 이벤트라고 이렇게 있습니다 여기 들어가셔서, 이제 오르타와 관련된 스토리를 보시면서 플레이하는 던전인데, 자, 이 던전을 클리어하게 될 경우, 여기 오른쪽에는 이 달빛 쿠폰이라고 받게 됩니다. 여기 5, 6, 7 챕터부터는 이제 보스전을 하게 되는데, 5 챕터는 클리어 한 뒤에 스토리가 나오기 때문에, 여기서 도는 거는 조금 굉장히 속도가 느려집니다. 보상도 여기 쿠폰 한 개, 쿠폰 한 개만 나오고, 조금 보상을 챙기시려면은 6, 이상 6,7에서 좀 도셔야 돼요. 본인이 맞는 권장 전투력에서 쉽게 쉽게 도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서 들어가는 입장은 AP포인트 왕국 퀘스트할 때 들어가는 그 포인트가 들어 30개, 50개 좀 많이 들어가죠? 그리고 여기서 뽑힌 이 달빛 쿠폰으로 여기 밑에 적혀있는 상점 여기서 뽑기를 하는 겁니다. 10회 뽑기 1회 뽑기 따로 또있고요 <웃음> 여기 적혀있죠 1회차 라인업 스타트 1회차 라인업 리스트 여기 있는 리스트들 뽑기 하면서 다 뽑을 수가 있는 겁니다 적혀있죠 남은 보상 440개 그리고 다 리스트에 있는 여기 있는거 다 받게 된 경우 이제 다음 다음 라인업으로 변경하시면 됩니다 어, 최대한 여기 윗줄 윗줄을 다 받게 되면은 바로 다음으로 넘어가셔도 됩니다 여기 밑에 라인이랑 요거는 어, 꼭 두개 받아겠고요 제일 중요한게 바로 이 SR 장비 그다음에 SR 웨폰, SR 아티팩트 이렇게 다 챙겨가는게 중요합니다 이 왕국 명령서도요 그리고 여기 오른쪽 보시면 전체 라인업 리스트가 있죠 여기서 다음 회차 때뭘 받게 되는지 미리 볼수 있습니다 이렇게 쭉 봤을 때 오르타의 SR 그랑 웨폰 네가지 전부 다 한개씩 받을 수 있고요 그리고 SR 가죽 장비를 머리, 갑바, 바지까지 풀세트로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자, 한번 뽑기를 해볼게요 지금 100장 있죠 이런식으로 획득을 하게 되네요. 오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장비 얻었고요 한마디로 왕국 퀘스트 들어가는 그 포인트를 갈아서 여기있는 보상들로 바꿔 간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자 알아보는 김에 오르타 각웹폰별로 어떤 모션이 나오는지 그리고 능력치가 어떤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R등급의 그랑웨폰 하루입니다. 일반 스킬 대방 스킬, 어 모션 차이 없고요. 일단 효과는 적에게 방어무시를 적용하는 스킬을 가지고 있고요. 5극초월 할시방어무시 15% 공격력을 하게 됩니다. 다음 R등급의 호타루입니다. 일반 스킬, 대방 스킬, 역시 R등급은 차이 없고요. 코타루는 적의 회복량을 감소시키는 그런 디버프를 가지고 있습니다. 5극초를할 때는 회복률이 50% 감소하게 되고요. 이건 결투장에서 세리아드의 실량을 감소하는 역할을 할수 있겠죠. 다음 R등급의 소울인 문자를 날리면서 원거리 공격을 하는 그런 웨폰입니다. 가지고 있는 옵션은 포스트 데미지를 가지고 있고요. 패시브는 젖음 저항을 가지고 있습니다. 5극초월 하게될시 저음저항 90%를 가지고 있구요 현재 저음공격을 하는 캐릭터는 세리아드의 아이샤가 저음공격을 하게 되죠 거기에 대한 저항력을 올릴 수 있습니다 그 다음 R등급의 아이나 아이수네. 일직선의 범위 형태의 공격을 하게 되구요 그리고 패시브로는 감전저항을 가지고 있습니다 감전저항은 현재 나마리의 웨폰중에 감전저항이 있는데 어그 무기하고 좀 겹치게 되겠네요 다음은 SR 웨폰입니다. 템바츠. 자, 이렇게 달을 한번 그리고 원거리 공격을 합니다. 위에서 무슨 빛 같은 게 떨구네요. 자, 이 SR 템바츠는 스턴 공격을 하게 됩니다. 5 극초월 하게 될때요 효과를 가지고 있고요. 100% 확률로 8초 동안 스턴 형태를 넣기 때문에 이거 굉장히 PVP에서도 엄청난 효율을 볼 겁니다. 다음은 SR 사코입니다. 엄청난 범위를 자랑하고 있죠 하지만 공격 웨폰이 아니고 어, 세리아드처럼 소포트를 해주는 그런 웨폰입니다 근처의 아군한테 쿨타임 30% 효과와 15초 동안 공격력 20%를 증가하는 효과를 가지고 있고요 이거는 5극초을 했을 때 효과입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패시브로 기본 공격 데미지 10%를 또 추가로 가지고 있고요 이 해당 범인에 들어오는 아군한테 효과를 주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SL웨폰 아나이입니다 약간 칼을 돌려서 구메랑처럼 날리는 뭐 그런 무기네요 자 아나이는 단일 적한테 들어가는 마법 데미지며 적에게 100% 확률로 10초 동안 회복량 80%를 감소시키는 스킬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요것도 아까 R등급의 호타루처럼 회복량을 감소시키고요 호타루의 상위 버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패시브에 보스 공격력, 보스 공격력 15%가 붙어 있고요 마지막으로 SR 웨폰 나츠네입니다. 범위 형태의 번개 공격을 하게 되네요. 야, 요거는 제대로 약간 마법 느낌이다. 칼이 사라지면서 이렇게 마법으로 바뀌네요. 자, SR 웨폰 나츠네는 범위 공격 하게 되고, 그리고 범위에 적이 몇명 있냐에 따라서 데미지가 추가로 증가하게 됩니다. 최대 30% 증가하게 되네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패시브에 감전 저항이 달려있습니다. 이거는 아까 R등급의 오르타. 오르타의 상위 버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다음은 SSR 그랑웨폰입니다. 마요키. 이 마요키는 잠재 능력을 통해서 한개를 공짜로 받을 수가 있죠. 자, 이렇게 범위 형태의 칼을 꽂는 스킬을 사용하고요 해방 스킬로 변할 때 이렇게 엄청나게 넓은 범위로 공격을 하게 됩니다 이 SSR 미유키는 적에게 슬로우 효과를 걸고 기본적으로 패시브 저점 저항을 가지고 있습니다 R등급의 소울인 저점 저항을 가지고 있었죠 이 무기의 상위 호환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다음 SSR 무기 칸입니다 요거는 자신의 주변으로 범위 공격을 하게 되네요. SSR 레폰 칸은 범위 공격을 하는 마법 데미지를 주고요. 그리고 범위 내에 아군한테는 또 민첩 100% 효과를 주게 됩니다. 그리고 기본적인 패시브로는 결투장 입장시 적들의 LP 포인트를 10% 감소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효과 자체가 완전히 결투장용으로 되어 있죠. 민첩 효과도 주기 때문에 어 이거 파티 던전할 때도 좋고요 이 카르트 무기 중에 LP 포인트를 시작할 때 10% 들고 가는 게 있어요 15%였나? 그래서 카르트, 오르타를 결투장에 같이 넣게 된다면 은 어, 누구보다 빠르게 LP 포인트를 먼저 쓸수 있는 그런 조합이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래서 범위도 꽤 괜찮거든요 아군한테 효과도 주고 어, 굉장히 좋은 외폰입니다 자 SSR 그랑 외폰 자토입니다 범인의 한번배는 공격을 하고요 약간 이거는 브레이크 터질 때 나오는 그 모션이랑 비슷한 것 같네요 자, 자토는 자 범인의 마법 공격을 하고 크리티컬 데미지가 20% 증가하는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인 패시브로 방어무시 7.5%를 또 증가하게 되고요 약간 오르타 공격 웨폰 중에서 약간 딜뽕을 넣어주는 그런 웨폰인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은 SSR 레폰 츠바사입니다. 어, 이게 무기가 굉장히 밝게 빛나는데 아, 이거 돌려서 보고싶은데? 자, 일단 츠바사 어, 약간 번개 공격을 하는 것 같은데 모션치고는 이 발사체가 어좀 너무 약하지 않나 뭔가 이펙트가 너무 약하지 않나 싶네요. 자, 이 츠바사 스킬 자체 효과는 보스한테 30% 증가하는 딜을 가지고 있구요 단일적 공격을 합니다 한번 변신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변신 하면은 오 공중에 떠있네 변신한 상태에서 이 교체 스킬을 또 쓰게 되구요 오 하늘에서 칼을 떨구는구나 이 스킬 저지먼트 스킬은 단일적한테 들어가고 어둠속성 브레이크 효율을 25% 증가합니다 약간 토벌전에서 오우거 상대할 때 엄청난 효율을 볼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새롭게 열리는 복마의 재단, 복마의 재단 컨텐츠 그 이제 다음주에 업데이트될 예정인데 거기서 아주 극한의 효율을 볼수 있는 그런 무기가 될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오르타가 추가함에서 생기게 된두 가지 이벤트와 오르타의 그랑 웨펀들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영상 내용이 유익했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